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아, 조금 전보다는 가벼운 주제인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짧은 거리 어프로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30m 안쪽에 짧은 거리 어프로치 여태까지 뭐 알려드린 내용이 전부 다 거리에 관한 내용 조금 더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그린 근처에서 실질적으로 스코어를 줄이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되, 도움이 되는 어프로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뭐 어프로치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간단하게 분류를 한다고는 두가지가 있겠죠 공을 띄우는 어프로치 그리고 공을 굴리는 어프로치 그래서 오늘 준비한 클럽은 바로 58도 웨지와 피칭 웨지를 이용한 약간은 공을 띄우는 58도를 이용한 어프로치와 공을 굴리는 피칭 웨지를 이용한 러닝 어프로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같은 경우는 어프로치 할때 클럽을 굉장히 다양하게 써요. 하지만 스윙의 방법은 전부 다 하나로 정해놓고 클럽의 로프트와 공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공의 탄도와 런을 그리고 캐리를 조절을 해가면서 공을 치는데요. 먼저 뭐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뛰어난 어프로치 진행을 할 때는 볼의 위치는 이렇게 왼발의 뒤꿈치선상 뭐 중앙이나 중앙보다 왼쪽보다도 가장 확실한 스탠스로 오픈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클로즈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뭐 십일자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양발을 십일자로 놓은 상태에서 왼발을 살짝 이렇게 뒤로 빼요. 네, 왼발을 뒤로 뺀 상태에서 살짝 오픈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공을 띄울 때 사용하는 방법은 왼발 뒤꿈치선상에 공을 놓고 자그 상태에서 클럽은 뭐 어프로치를 하실 때 클럽을 짧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거는 취향껏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클럽의 길이를 일반 아이언샷 할 때나 드라이버샷 할 때랑 똑같이 끝까지 다 길게 잡는 편이고요. 자, 그 상태에서 양손의 위치는 내 왼쪽 허벅지 앞, 클럽 페이스는 가급적 오픈을 안 하고 스퀘어 상태 그대로 이대로 둔 상태에서 자, 먼저 10m 같은 굉장히 짧은 어프로치는 양팔이 곧게 뻗어진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어깨를 이용해서 클럽이 무릎 높이 직전까지 오게 양쪽으로 밀어주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공 바로 아래쪽 땅을 건드린다는 느낌으로 공을 밀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찍거나 걷어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퍼터를 하듯이 손보다는 팔을, 팔보다는 어깨를 이용해서 공을 밀고 나간다는 땅을 긁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해줘야지 조금 더 뒷땅이나 탑볼의 위험성이 없이 편하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샌드웨지 56도나 58도를 이용해서 공을 오른쪽에 놓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대부분 손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이 왼쪽에 있을 때 컨택이 정확하게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공을 오른쪽에 놓고 손목을 쓰다 보니까 공이 충분히 뜨지 않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치시냐 다들 이렇게 스쿠핑을 하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손목을 쓰지 않고 볼 포지션만 이렇게 중앙보다 왼쪽 왼발의 뒤꿈치 선상에 위치시켜주시면은 특별히 추가적인 다른 동작을 하지 않고도 훨씬 편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편하게 공을 살포시 띄워서 보낼 수 있어요. 네, 자이 상태에서 이 동작이 어느 정도 몸에 익었다. 그러면 은자 뒤로 갈 때는 똑같이 양팔을 쭉 밀어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양팔이 앞으로 지나갈 때는 왼쪽 허리와 왼쪽 어깨를 같이 타겟 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연습을 조금만 해주시면 은 방금 전에 보신 것보다 조금 더 공이 높게 뜨면서 가볍게 가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할때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잔근육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클럽 페이스 앵글은 그대로 스퀘어 최대한 유지시켜 놓으시고 자그 상태에서 공이 왼쪽으로 가서 내가 별다른 동작을 하지 않아도 공을 띄울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후에 나는 그냥 체를 움직여주기만 최대한 이렇게 잔근육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통째로 움직여주는 연습만 조금만 해주신다면 조금 더 일관성 있게 공을 띄우는 이 동작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좀더먼 거리가 가겠죠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실수 없이 띄우는 어프로치를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유연하게쓸수 있는 러닝 어프로치 피칭 웨지 혹은 그보다 좀더 높은 클럽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고요 피칭 웨지를 사용한 러닝 어프로치를 진행을 할 때는 스탠스는 똑같이 잡고 볼 포지션만 왼발의 뒤꿈치선상이 아닌 오른발 뒤꿈치선상에 절대로 오른발 바깥쪽으로 공이 넘어가게 하진 않고요 자 여기서 오른발 뒤꿈치선상 약간 안쪽에 공을 위치시켜 주시고요 그립 잡는 것도 똑같아요 가급적 끝까지 길게 저 같은 경우는 짧게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만큼 가까이 가주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손의 위치도 똑같이 왼쪽 허벅지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55도 웨치로 셋업을 잡았을 때랑 피칭 웨치로 셋업을 잡았을 때랑 로프트가 굉장히 다른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순히 클럽을 바꿔주고 볼의 위치만 바꿔주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훨씬 더 낮고 힘있게 갈수 있는 준비가 모두 가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스윙은 어떻게 하냐 방금 전에 했던 뛰어오는 어프로치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대신에 볼의 위치, 오른발 쪽에, 손의 위치는 왼쪽 허벅지 쪽에 자, 그 상태에서 양팔을 곧게 뻗은 상태에서 어깨를 이용해서 찍는다는 느낌보다는 마찬가지로 공을 밀어낸다는 느낌 그리고 땅을 쓸어서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먼저 연습을 해주시고 이 연습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짧은 거리는 몸을 이용하지 않고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양팔이 내 몸앞을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미스 없이 공이 편하게 낮게 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동작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자, 그러시면 은 똑같이 뒤로 간 상태에서 클럽이 지나갈 때내 왼쪽 허리와 왼쪽 어깨가 타겟 쪽으로 회전을 해주면서 해주는 연습을 하시면 은 방금 전에 친 공보다 더 공이 힘있게 나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같은 방법의 스윙 같은 크기의 스윙을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오픈을 해주면서 똑같은 동작을 하면 조금 더먼 거리를 조금 더 높은 거리를 그리고 똑같은 스윙으로 클럽만 바꿔주신다면 볼 포지션만 조금만 바꿔주신다면 하나의 스윙으로 내가 여러가지의 클럽으로 다양한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극단적으로 공을 띄우는 플롭샷, 로브샷이나 혹은 극단적으로 공을 굴리는 뭐 하이브리드를 이용한 어프로치 방법 같은 그런 약간 어려운 것은 조금 배제를 시키더라도 지금처럼 두 가지의 클럽만 가지고도 혹은 더 여러 가지의 클럽을 이용하시더라도 하나의 스윙만 가지고 어프로치를 해주신다면 조금 더 일관성 있게 실수 없이 그리고 조금 더 홀컵에 가까이 어프로치를 붙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